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미르뽀의 공식 오픈일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픈일정과 서버들 그리고 CBT 이후 어떤 점이 개선되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치 오픈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받아가세요 처음 오픈일정입니다 바로 11월 25일 공공시 정각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V4할 때도 이랬는데 뒤에 뽀 붙은 게임들은 공공시 오픈인가요? 사전 다운로드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구글,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까지 거의 모든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버전까지 동시에 다운로드 및 플레이가 가능하니 둘다 받아놓는게 더 좋겠죠 정식 오픈이 공개됨에 따라 사전예약은 11월 24일 아침 7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종료되는 내용에는 사전예약, 친구초대 이벤트, 마방진 이벤트도 같이 끝이 나게 되네요 24일 아침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는 공식 커뮤니티 브랜드 사이트가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이트에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버 관련입니다 열리는 서버는 해당 이미지에 있는 서버들입니다 총 12개의 서버로 오픈하고 추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12개의 월드가 오픈 예정입니다 각 1개의 월드당 4개의 서버가 있으니 총 48개의 서버가 대기중이네요 다음은 CBT 이후 개선되는 내용들입니다 스킬 쿨타임을 개선한다고했고요 CBT 때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인데 스킬 창은 2페이지까지 있어서 스킬의 개수는 많으나 스킬 하나당 기본 20초 이상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 몇몇 범위형 스킬들은 40초 가까이 되는 스킬들도 있었습니다 예, 쿨타임이 길어서 어, 성장이 엄청 느린 게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고 했고요 아마 전직업 다 성장속도가 빨라질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개선에선 보스 스킬의 패턴 다양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음, 솔직히 너무 단순하긴 했죠 첫 보스전 할때 이 즉사 패턴만 잘 피해주면 은 나머지에선 위협되는게 없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루함이 컸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양화 시킨다 해도 일단 모바일 게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없을거라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 개선사항 중 전투이동속도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전투시 이동하는 몹이나 유저를 대상으로 쫓아가면서 공격시 어색한 모션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개선했다고 합니다 전투시에 이속을 조정하고 스킬 모션을 바꾸면서 이동 중인 표적에게 근접 공격을 더잘 따라붙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사와 전사를 육성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냥할 때좀더 이속이 빨라진다거나 접근기 스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네요 인게임의 골드 부분에선 물약값에 특히나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점 물약값을 조절하고 앞에 말한 스킬 쿠타인 감소로 인해서 사냥 속도가 오르니 충분히 조달될 거라는 말을 했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금난정권 거래소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완전 AI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자동탐지는 AI가 하게 되니 유저가 원하는 방향의 거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우리 유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같은 문파원들한테 좋은 템 드랍시 분배나 페이백을 해주려고 좋은 템을 가격을 싸게 팔거나 일반 잡템을 페이백 해주기 위해서 비싸게 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AI가 어떻게 일반 유저라고 판단해서 정지를 안 먹이냐 이게 요점인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쇼케이스 당시의 설명에는 결국 운영진이 마지막 판단하에 결정해서 잡아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말이 나온 게 바로 보스의 프리루팅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아 근데 문제가 있죠 프리루팅 좋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보스 잡고 나서 저 상자 안에 어떤 템이 들어있을 줄 알고 누가 먹느냐 이겁니다 막상 먹었는데 내 템이 아닌 다른 직업 아이템에 나와서 문파원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또 거래소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이 금난정권이 이걸 부정거래로 인식할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프리 루팅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렇게 프리 루팅이 적용되는 보스는 총 7개의 보스가 우선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간담회에서의 내용을 추가하자면 필드 파밍의 드랍률이 증가된다고 했고 PK의 성향 패널티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CBT 때 엄청 패널티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패널티가좀 적어지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퀘스트 중에 보물 상자를 찾는 퀘스트가 있는데 이게 진짜 짜증납니다 매에 리젠되는 자리가 한두개에서세개 정도 되거든요 저도 CBT 할때 요거 찾고 기다린다고 엄청 빡쳤는데 어, 이 부분에 상자가 나오는 지역을 추가하고 재인 시간을 감소한다고 하네요 CBT 때이 상자 퀘스트 때문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픈할 때는 좀더 수월하게 클리어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귀염 no. 테스트가 또 새롭게 추가된다는 스토리가 있고요 토벌 콘텐츠 경우는 입장 전투령이 상향된다는 내용도 있었네요 그리고 서버간의 전쟁 시스템도 추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유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60개의 서버가 대기 중이니 나중에 서버 통합을 먼저 이루고 나서 서버간의 전쟁 컨텐츠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풀린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인게임 상황들은 아마 CBT 때보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오픈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경공 시스템은 CBT 때 했던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아 이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밀고 간다고 하니 이거는 경공 컨트롤 연습 좀 해야겠네요 미르보의 아, 오픈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쿠폰입니다 올수 오늘 있구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오픈하게 되는 미루보 구독 좋아요 후에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그들을 불러냈고,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나인가? 무서워. Key fantasy, made fool.